<웃음> 아니, 컨세마, <웃음> 니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자는 공격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샤, 오아 없어져라, 대마왕! <웃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눌 뿐, 들산상산이 엎어져라. 운산! <웃음> 한심한 것... 파차는 인간이란! 모두 동자로 날려주마! 깨뜨린 섬! 무너질 때! 파 아인가들. 인간이... 어? 어, 너, 디 뭐, 뭐? 아니, 너는 언세마와 에이, 언제마와까지, <웃음> 온세마워까지... 에이, 엎친데 엎친다더니 조심해라. 대망을 상대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다니. 씨, 세마와 끝까지 방해할 셈이냐? 모든 게네 녀석이 괴핵한 일이잖아! 미안하다. 대망을 부활시킨 나의 실수를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웃음> 대망을쓰러뜨리는게 먼저! 나에 대한 분리는그 후라도 늦지 않아! <웃음> 혼쇠! 어떻게 여기를! 분명 소멸 한자 마법으로 없애버렸을터! 대마왕! <웃음> 이혼쇠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그 정도로 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동안 날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훈쌤! 네녀석이 정령, 주인을 무는 개가 되려는 거냐? 은혜도 모르는...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 어째서 당신의 수화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두 당신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았다! 내 기억은 모두 돌아왔다! 삼장이라 나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순 없어! 이런... 저 배신자를. 대마왕. 네, 제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지! 어, 어. 이 실패자 혼세마왕 용서 못한다! 아! 두도 없어져라! 낭, 지! 열악, 진! 낭이어 갈라져라! 지, 진! 나가야 한다. 서로금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나와 힘을 합쳐서 공격해야 돼. 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믿고 안믿고 너의 자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두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대왕을 쓰러뜨기 위해서는 한자 마법 증폭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자 마법 증폭기? 그렇다. 군에 있는 저 열피를 다시 깨워내야만 한다 내가 대왕의 주위 끌테니까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뭐라고? 아! 운전할 전! 힘! 영! 나의 모든 힘이 모여라! 어이! 영! 아! 나 구해라! 내마 아니! 천자탄은 그렇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봉인의 천자탄이다. 쟤마 왕? 니가 감히 하늘나라의 왕자 천세태자 이름으로 명한다. 야! 대역진 대왕이여, 봉할 봉 도장이 어둠에 다시 가두어져라. 안돼! 젤데용 젖지 않겠다! 않겠다! 젖지 않겠다! 젖지 않겠다! 젖지 않겠다! 젖지 않겠다! 다 알았어! 겠다 <목소리> 젖지 <목소리> <목소리> 대마왕! 군사! 예, 역시 내 힘만으로 무리인가? 이제 한계가 온것 같군. 서로공, 부디 대마왕을 막아내라.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사라져버려라 대마! 으아아이 슉! 번개! 전! 힘이여, 보충대하라 슉! 전! 아니! 컨사마네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려는 공격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샤, 샤오! 으아아 없어져라, 대마왕! 그... 아아끝나아않아다나나아아아산아아아흩어져라 운산! 아 흠? 음? 금방진 녀석! 감히 니가 나를 가두려 해! 여기까지인가! 분하다! 모조리 날려버리겠다! 열심, 필누해 공이랑! 우리나라! 불! 해! 해마왕이 약해진 지금이 기회야! 순호공 공격이다! 알았어! 한자 마법 증포기 가동! 내 힘! 내 차! 힘이... 그... 나의 야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애 한자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랑.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저 한자. 바로 사랑애였어. 그게 대마을 물리친 힘의 원천이었던 거야. 어? 삼장! 어? 삼장 어?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 어? 나왔나봐! 우리 없어졌어! 정말 괜찮은거야, 3장! 음. 어, 모두들 고마워! 나 때문에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삼장에 무사해줘서 우리가 고마운걸! 우리 모두 친구잖아! <웃음> 어, 혼세모요 <혼새마요. 웃음> 이제야 끝났군. 대마왕은 영원의 공간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흠. 내가 너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 역시 대마왕에게 이용당했으니까. 어? 하지만!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 물론 용서받기도 힘들겠지. 지, 잘하는 논! 하지만 너와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소노봉 언젠가 반드시 숨분 내고 말겠어. 알아당 마나, 이 녀석은 반드시 내가 붙일라 주겠어. 자신감은 여전하군. 좋다. 기억해두마. 당신이 천세 태자라고 했지? 천세 태자는 예전에 사라진 천계 왕자. 그렇다면? <웃음> <웃음> 착각 마라. 너희 모두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난 너희들의 적. 어디까지나 혼세마왕이다. 하... 몸조심해라, 샤오! 나와라, 길로! <웃음> <웃음> <웃음> 많이 아쉽구나, 손오공. 이렇게 훌쩍 떠나려야 되니 그래 조금은 섭섭하다 <웃음> 이제 대마왕도 사라졌고 모두 평화로워졌으니 난 화가산으로 돌아가서 원숭이들을 돌봐줘야지 피로 피아 <웃음> 그리고 산장 어. 몸잘 챙기고 건강해야 돼 알겠지? 언제든 다시 올테니까 어. 오공도 몸 조심하고 걱정하지 마! 나 튼튼하잖아! <웃음> 자, 그럼! 모두들 안녕! 아, 안녕! 길가라 가거라! 에이, 고, 저런 외딴 섬에서 살아야 한다니 어? 주인을 잘못 만났네, 그량. 하, 그러셔? 그럼 용국에 가서 용왕한테 다시 돌려주고 와야겠네.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보니까 호조, 단위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 섬이야. 아, 맘. 어초저곤 얘들아. 두목, 두목이야. 모두목이 돌아.